안녕하세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재테크 정보로서 꼬마 빌딩을 보다 안전하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마 전 우연히 보게 된 단위TV의 시세보다 싸게 산 택지지구 상가주택 알고본이라는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아 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축 전문가로서 특히 그 영상이 택지지구에 있는 상가주택을 주제로 하였기 때문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단독주택과 상가주택을 전문으로 설계와 건축을 하는 건축 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더 주의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니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는 단위 tv의 구독자로서 또 이제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유튜브로서 단위 tv의 강의 내용과 특히 진행 방법 등에 많은 참고를 하고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의 지난 영상에서 일반인들도 건축에 대한 법규나 용어 등 건축상식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생활 가운데는 아파트 오피스텔, 건폐율, 발코니 확장, 내륙벽 등 건축 관련 법규나 용어들이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즉, 건축은 바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나 학교, 사무실, 백화점 등 건축물이기 때문에 또한 건축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부동산적인 개념이 강해서 아파트나 상가주택 등을 재테크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 등이 많아 이단위 t v 의 지난 영상에서 지적한 부분 외에도 이 탐구 같은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한 땅을 사거나 또 그런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낭패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구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 단위TV에서도 지적한 입법 건물에 대해서 실제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말 법을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법을 준수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특히 건축법은 대단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단위TV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좀더 수익을 내기 위해서 건축허가와는 달리 가구 수를 늘리거나 각종 건축법을 위반하는 건물들이 간혹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하고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직접 설계와 건축허가에 대한 업무를 하는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건축물이란 세무나 행정과 같이 서류로 묻혀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이는 것으로 특히 가구 수를 늘리면 그 늘린 집에 임대자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비화되는 현장을 수없이 제가 봐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같은 지역 안에 유사한 건물들이 수없이 많아서 위법건물인 경우 인접한 건물의 건물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신도시는 가구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된 전기나 가스기량의 숫자만으로도 누구나 위법건물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구수를 늘리려면 추가로 공사비도 드려야 하는데 이러한 비용까지 들어가면서까지 위법을 하는 것은 수익성 면에서도 큰 이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관계서류 등을 확인해서 위법건축물이라면 매입하지 말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잘 모르시는 경우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위TV에서 지적한 부동산을 구하는 데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영상에서는 이런 부동산을 구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층수, 가구수, 일조권의 방향, 기반시설의 입주현황, 사업성 분석 등일부가지를 점검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히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상가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를 구입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인데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등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택지개발지구 아닌 일반지역인 경우 건축관련법과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건축하면 되는 것이지만 택지개발지구와 같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에는 필지마다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층수, 가구수, 이런 것들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그런 사항보다도 더 중요한 사항들이 또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TV에서 지적한 것 외에 이 지구단위 지침에 보면 필지마다 또 다른 체크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은 단위티비에서 지적한 건폐의 용적률 등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건축 한계선, 건축 지정선, 전면 공제 확보, 주차 진출입 불허구간, 주차 진출입 폭원, 지붕의 형태, 외관과 자재, 색채 등에 관한 또 제한사항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비단 택지개발지구만이 아니라 기존 시가지에서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접필지와 공동개발을 하라거나 필지마다 건축을 제한하거나 권장하는 지침 등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곳에 건축을 하기 위해 땅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경우 내 마음대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자면 건축지정선이나 특히 주차진출입불로구간 주차진출이 폭원 등은 해당 필지 의 설계를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경우 기존의 건축관련법, 주차장법, 각종 조례와 함께 이런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 지침까지 준수해야 하는데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일반인들이 다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그런 부동산을 취급하는 공인중개사들도 부동산적인 내용이야 잘 알겠지만 건축관련법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지구단위 지침까지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다음으로는 네 번째로 기본계획을 해본 후 매입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점 때문에 건물을 짓기 위한 땅을 구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사나 건축사 사무소에 이런 모든 것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비싸기도 하지만 특히 건축을 한다는 것은 땅값에 공사비까지 합하면 엄청난 비용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런 땅을 구입하는데 본인이 어설프게 판단하거나 건축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고 이로 인해서 낭패를 당한 경우는 제가 수없이 봐왔습니다 또 아무리 건축사나 설계 전문가라도 그냥 그 땅만 보고 또는 그런 직원의 지침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봐야 건물 배치나 각종 평면 구성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설계란 한가지 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여러 안을 구성해볼 수가 있는 것이 설계인데 그냥 땅만 보고 또는 지구단의 지침에서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만 보고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아주 경솔한 일인 것입니다. 뭐 이런 땅이 옷이나 구두 사는 것도 아니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비까지 고려한다면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하는 일인데 이러한 절차도 없이 그냥 땅을 산다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로 사업성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단위 t v 에서 설명하였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기 바라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성을 분석하려면 건축규모나 건물의 설계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공사비 등 사업비는 건축규모를 알아야 나올 수가 있고 또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의 규모를 막연히 알아가지고 그것으로 어떻게 정확한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본설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본계획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설계라도 해봐야 어떤 모양의 건물이 어떤 규모로 건축이 가능하며 또 건물의 평면을 봐야 임대 등 수익을 계산해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여섯 번째로 결론적인 말씀으로 그러므로 그런 땅이나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건축사 사무소에 확인해 봐야 낭패를 보지 않는 것인데 이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는 위에언급한 건폐율이나 일조권등 외에도 건축 한계선이나 주차장 진입 부르관등 그러니까 건축 한계선, 건축 지형선 이와 같이 많은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으로두 번째로는 그대지에 어떤 건물이 어떤 규모로 어떻게 건축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종류라든지 가구수, 건축물의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축사선무소에서 어, 기본 계획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사업성을 분석을 위한 기본 계획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땅을 사기 전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사항인 사업성 분석을 해보려면 건축물의 규모 등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이 건축사 사무소에서 기본 설계를 해본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을 산다는 것은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축을 하려면 반드시 설계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어차피 건축사사무소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왕 건축사사무소를 이용할 바에는 설계나 건축허가 때만 찾아갈 일이 아니라 땅을 사는 이러한 중요한 과정부터 건축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잡한 건축관련법이나 지구단위지침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설프게 공부하거나 체크할 필요도 없고 또 기본계획을 해서 사업성 분석 등을 할수 있어서 아주 안전하게 이런 땅과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까지 단위 t v 에 시세보다 싸게 산 택지지구 상가주택을 알고보니 라는 영상에 대한 보충설명과 꼬마 빌딩을 보다 안전하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내용을 받아보시기 위해서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바라고 또 왼쪽에 나타난 또 다른 참고 영상도 봐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